저희 지금 멤버들은 네 후쿠오카에 왔는데요. 그렇죠. 네 와서 이제 어제 와서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엄청난 음식집을 발견했어요. <웃음> 어제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사실 정한 형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막 그렇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적솔 소식 많이 없어요. 네네 네. 근데 어제 같이 간 음식점에서 정한 형이 저, 정말 맛있어한 음식을 하나 발견해가지고. 네, 야, 이 장마야 어요 약간 그런 곳이었죠. 네, 근데 와 진짜 저는 25년 살면서 <웃음>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. <웃음> 모든 음식이. 저기는. 저는 진짜 정한이 형이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것을 사 처음 봐요. 진짜 같이 밥 먹으면서 와 맛있다. 이건 있었는데 <웃음> 와 <우와>, 진짜. 어제 <웃음> 먹으면서 계속 이런다고요. 막 우리 단체 그 방에다가 막 정한이 형이 진짜 너무 맛있다고 막 여기 진짜 여기 여긴, 여기 여긴 여긴 여긴 진짜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아무튼 어제 네. 정말.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. 정말 기억에 저의 네. 제 인생 기억에 인생 기억에 짠 네. 네. 잘려잡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어제 뭐 먹었어요? 전혀. 전혀. 전혀. 도시락? 돈가스. 돈가스 도시락? 아. 어제 도시락? 뭐 돈까스 돈까스 도시락? 어제 뭐안 나갔구나 영은 밖에 안나갔어안나갔어안 나간 친구들은 이제 숙소에서 돈까스 도시락을 먹었죠 아 이거 디노 아니야 디노? 디노? 아네 안녕하세요 아. 어제 아. 그 맛있는 밥보다는 네. 그 마피아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같 순간이 호빵 잘 갔다. 승관이가 <웃음> 호빵에서는 마피아 규칙 그 너무 재밌잖아요. 맞아요. 저희가 찜질방에서도 몇번 하고 했는데, 네. 진호가 음. 그 찜질방에서 저희가 몇번 하고 나니까 이제 맛을 들인 거지. 이제 마피아 그렇게하는 너무 재밌더라고. 그래서 어제 계속 밥 먹었어. 질리지가 않은 거 같아. 어. 그 마피아. 그래. 아, 아, 어, 어. 집이 뭐든 무에가 날고 있어. 어 문화가 놀고 있어. 맛있는 집이 뭐 있지? 어어지어저게 날고 있어. <웃음> 왜나 왜 찍어? 오 찍어 찍어라고. <웃음> 오 찍어 찍으라고. 오, 찍어 라고 야, 진짜 나온다. 진짜? 응. 어 진짜 예쁘구나 진짜 어 진짜 내가 이점판 이점판 정기는해 이거 돌리면은 맞춰 어 지금 약간 어느 정도되면 이거 요정에서 맞지 어 맞아 맞아 이 네가 정 맞춰봐 정확히 요걸로 맞춰야 돼안 예쁘면 안이쁘다고 말해 여 나와 정점 맞추는거알지 안다 어? 그 포즈 다시 한번해주세요 좋아요. 아, 아, 아, 아니, 수, 수, 어, 그, 왕창 세어, 세어. 머리, 넘, 머리, 요 머리, 넘기지 마, 머리, 넘기지 마,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, 고개 좀만 내려요. 좀만 내려요. 어, 그렇지. 하나 둘 셋. 좋아요. 나도 저렇게 찍고 싶어. 응. 아 좋다. 하나 둘 셋. 여기든 찍을게 그럼. 사진이 아 정말 풍경이 좋아서 네, 재밌네요 진짜 이뻐요 우와 이게 벚꽃 여기다 벚꽃 여기다 나 찾은 찍은 거한번 봤네 아 누구 나온다 도시 굉장히 <웃음> <웃음> 진심해보여 <웃음> <웃음> 데팀 잘못 온거 같은데? <웃음> 쇼핑팀을 하고